안녕하세요. 케이군입니다 썸을 타거나 연애를 막 시작할 때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죠.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 채워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탐구를 할 거예요. 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면 사실은 내가 쓸수 있는 무기가 많은 걸 수도 있죠. 내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을 때업 시켜줄 수도 있고 서로의 관계가 더 원만하게 되는 아주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 정보겠죠. 그런데 많은 연인들이 썸을 타든 연애를 할 때든 내 상대방이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싫어하는지를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도 좋아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싫어하는 걸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구나 를 모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. 상대방이 뭘 싫어하는지 알게 되는 그 순간은 되게 격하게 싸우는 순간일 거예요. 그걸 통해서 아, 내 상대방이 이걸 정말 싫어하는 거였구나 그때서야 그걸 느낀단 말이죠. 근데 그 느끼는 순간에 이미 싸우고 있는 중이라 그 싸움이 끝나면 잘 기억이 안 나거나 그 싸움이 끝나는 순간에 다시 좋아하는 것들로 상대방을 케어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기억은 좀 사라진다는 거죠. 좋아하는 것은 요 서로의 호감을 만들어 가는데 큰 에너지가 돼요.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두 연인이 헤어지는 이유는 요 싫어하는 것 때문에 헤어지거든요. 남자가 내 여자친구가 좋아한다는 10가지 행동들을 막 해줬을 때 여자는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행동 10가지가 있었으니까 이런 싫어하는 거한 가지를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하는 게좀 문제거든요 좋아하는 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싫어하는 것한 가지는 요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그 하나 때문에 이 좋아하는 거 100가지, 1000가지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치킨샐러드가 나왔어요. 근데 나는 치킨을 너무 좋아해. 그리고 야채도 정말 좋아해요. 근데 그 안에 호두가 뿌려져 있었어요. 근데 나는 호두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. 그러면 여러분은 좋아하는 거두 가지가 있음에도 그 음식을 손댈 수가 없게 되죠. 그 음식을 주문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.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정말 좋아해요. 그런데 식당에 갔더니 그 치킨샐러드가 있는 거예요. 치킨이 있고 야채가 있고 거기에 호두가 뿌려져 있죠 근데 이 사람은 호두에 알레르기가 없어요 돼지고기를 정말 좋아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이 치킨샐러드를 먹을 수 있겠죠 정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밀어낼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아쉬운대로 먹을 수 있다는 라 거죠 내 상대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어도 그 호두 하나 때문에 선택을 못하고 포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무리 잘했어도 죽도록 싫어하는 하나가 걸리면 두 사람은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싫어하는 것들 중에도 이해해 줄수 있는 선이 있고요. 그것만큼은 용납이 안 되는 싫어함이 있을 수 있어요. 내 여자친구를, 내가 내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면 이제는 이 연애를 길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 상대방이 죽도록 싫어하는 무언가 그거 하나만큼을 안 해야겠다. 그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겠다.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예쁘게 다져놓은 연애가 앞으로도 쭉 이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죽도록 싫어하는 거꼭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